뭐야 여기까지 이까지는... 왔나? 4번이요 비상 비상 비상 비상 장구갈 비상 초 케로루빵 맛있었는데. 야야야 좀 볼게. 어, 반석이 조금 아쉽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목에 탄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미션 실패. 어제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 제가 오늘 증폭을 좀 올렸거든요 아까 게임 소리가 크다 하셔가지고 그거랑 원인이 있으려나? 연관이? 근데 이상하다 개구 소리가 진짜 잘안 들려 자켓 먹었구나 큰통이인가요 뭐야 여기까지 왔네 큰통이었으려나 음, 나이스 너무 늦게 잖아 둘라스는데 개구에 가지면서 반샷 소리 났거든요 명. 뭐야 적빼요 자두 가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차라리 세팅을 어제처럼 다시 바꿀게요. 아야. 에이? 혹 어, 여기 터지네. 이거 끝나고 어차피 제 뭐야? 제가 사운드 카드를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줘야겠네. 근데 뭐 네네 저 G, G5 쓰고 있어요 지아콘이 만나세요사핑 노래 좋던데요 좀 되긴 했지만 아다 진짜 정신이 없다 한 번에만 다 뚫리노 <놀린이 스페스> 아, 한 번에 한 군데만 뚫렸으면 좋겠다 마야는 좀 옛날거죠 배그하고 하면서 이제 G5나 G6를 많이 쓰죠 G1이 그거보다더 먼저였고 마야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만 있고 이제 사브, 사운드 블라스터라고 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G5가 아, 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죠 그게 이제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배그 같은 경우에 상대방 총소리보다 발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스포는 솔직히 근데 딱히 크게 효과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철소리나 총소리나 하이데시벨 소리가 많아 가지고 야! 미쳤어. 와, 아... <웃음> 나 진짜. <웃음> 이것도 못 졌으면 클럽 했다. 스포에서 발소리 잡기는 그냥, 그냥 기본 세팅 하시고, 사운드 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크게 키우면 잘 들려요, 솔직히. 아하 잠들어갈네 잠깐, 잠깐 타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음 스나 잡았을 때면 바로 땡겨줄 걸. 아 총소리 자체를 그냥 뭘로 줄이냐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조절해 보셔야 된대. 이그 그러니까 뛰는 소리랑. 이렇게 찰밟는 소리, 총소리 있잖아요. 보통 배그 설정 같은 거 한번 따라 해보시고 자기가 스포는 세팅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씩 그 줄여보면서 잡히는 게 이제 발소리라고 인식되시면 그걸로 최대한 한번 총소리를 줄이고 발소리 잘 들리게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이런 찰밟는 소리도 아마 같이 묻힐 텐데 스포는 배그는 확실하게 이런 찰밟는 소리가 잘 없으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있기때문에 두꺼우면 되는데 아나 우리 피 장난치는줄 알았네? 2층 강재형 오늘 두꺼우를 독감수지 맞았다, 맞았다고요? 16개. 와나 독감에서 언제 맞았지? 저 2015년도 맞았는데 2015년도에. 그리고 안 맞았는데. 아 맞아요 이어폰에 따라서 다르고 이어캡, 이어팁이라고 하죠. 귀에 꽂을 때그 덮개 같은 거 이어폰 덮개. 그것도 이어팁 모양새나 크기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추정하 선입당은 일창 있었던 거 아니야 방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레이저. 대캠 미션 하실? 오케이 바로 가요 주임님. 뭐든 좋아요 돌격이든 스나든 어 쿼트비트3도 괜찮아요 솔직히 스포 하는데 이어폰이 크게 막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고 생각해서 저는 재현 형 비행 시오 미달 좋 은데, 우리 오케이 대게임 M4 20킬시100개 확인 형입니 어, 무철이 형 오시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층에 한막 쳐주고, 한번더? 어, 포기 안무나 뭐, 뭐, 뭐, 와 뭐, 오? 어디 뭐, 노 뭐, 뭐, 뭐, 뭐, 뭐, 뭐, 진짜 뭐 아니면 돈에 살짝. 오. 아내거내거 내거 빨리 터져. 아닌데 내거 아닌데? 뒤에 터졌는데? 아군이 되었습니다 아군이 이요 나이스. 아 일단 스나 일단 그래 2 0키 한번 딱넘기 시작한다. 오케이. 권총에 이제 좋은 점. 확실히 중거리가 잘 잡히죠 한번 맛본사람은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아닌가? 매치 포인트라 안전하게 하나? 왜 이렇게 늦게 갈리죠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야, 큰일났다. 비상 비상. 비상 비상. 비상비상장구의비상이국의비상비상이우다행이다나이스